폐막이라는 딱새우 찜이구요. 폐막은 선녀분들이 물질하실 때 사용하는 이 창문 위에 걸려있는 중앙색 토크와방을, 여 네. 아는 제주도 말로 폐막이라고 합니다. 물질이 끝나고 육지로 올라와서 폐안에 있는 해산물을 땅바닥에 쏟아 붓는데그 모습 보고 메뉴명따왔고요 저희는 테이블 위에 부어드릴거예요 그러면 손과 망치용해서 드시면 되시고, 부어드린 다음에 제가 딱새우 손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소시지는 나이프 이용하셔서 썰어서 같이 드시면 되시고요 숯스는 중간중간 한 번씩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딱새우는 머리와 꼬리 잡으신 다음에 좌우로 흔들어서 분리해주시고요 머리도 내장과 살 분리해서 드시면 되는데 다리 있는 부분 안쪽으로 숟가락 하나 넣으셔서 살짝 당기고 버어입니다 버릇 양쪽 잡고 쭉 당겨서 분리해주시면 되고요 다리 있는 부분은 꽃게 드시는 것처럼 몇번 씹으신 다음에 뱉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머리에 있는 내장과 살은 토크 뒤에 스푼 이용하셔서 긁어 내신 다음에 떠서 드시거나 입에 대시고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꼬리 부분 망치질 해주시면 되는데 망치질 하실 때 여기 꼭 잡고 망치질 해주세요. 안 그러면 튕겨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등 부분 가볍게 망치질 해주시면 되고요. 세게 치시면 살이 뭉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와 천마디 잡고 머리랑 똑같이 좌우로 흔들어서 분리해주시고 나머지 부분 넓게 띄신 다음에 뜯어주시면 되는데 옆에 요 부분이 날카로우니까 찔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전시력을 잡고 그대로 쪼개주시면 되고 분리된 살은 손이나 포크 이용하셔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으로오요여기로요 <목소리> 아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